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곰돌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져고 온다 해줘요 어떤 장난감을 가져오는지 볼게요 곰돌 곰돌 나는 공룡 장난감도 들었다 곰돌 곰돌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눌러주세요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악어를 먼저 만나보시죠 악어 게임을 잘 봐요 중치 찾기, 중치 찾기 게임. 게임 중치를 누르면 내가 물어버린다 캉. 준비 시작 이거 이거 언냐. 감당하지 않할게기크 그게 말이야지 준비 시작. 시작! 소리내지마고요 자! 이제는 공도 네가 어떤 장난감을 가져왔는지 볼 거예요. 와! 이거는 스피노타우트트 아니에요. 이건 따로마딜로드 쿠토예요. 이거는 일로 짜오르트 자, 이렇게 짜도 쿠쭈쿠쭈~ 그리고요, 이거예요. 그럼 조립을 해볼까요? 조립을 해볼게요! 난 여기도 투 v 해자투기안하니 여기 투리 이러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이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따르마 딜로 스쿼트는 여기도 이거고요. 따로, 따로 코드, 저는 이렇게. 그리고, 바 오토바이, 은 여기. 그리고 아기 오토바이, 은 여기. 떠요. 베이블레이라도, 이거 탕같이 이렇게 해드리고요. 등전은 얘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중안 안정두 개, 킬로 타워도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타를 꼽대 이렇게 이렇게 만들이 쓰시면 돼요. 야이두 안경이 다요. 거는 타부지 조종기예요. 이 앞에도 아기한테도 넣어주고 아빠한테도 줄게요. 그럼 이제 너희들 시작해 볼까요? 총총총. 오, 할까요 네. 둘이 이제 아빠가 갈게 네. 네이슨네이슨 네이슨. 네. 그런데. 거기 가운데 봉지상 때문에 장난감이 안보여요 이렇게 요야내 모자도 왜 이러니? <웃음> 네. 곰돌이 모자 선물 주려고 오늘이 곰돌이 대기이라서요안 자. 꺼지고, 어, 네, 여기. 동전은 제가 까까 축하 거예요. 여기도, 음, 네, 이거 치하할거요 동전 안겨, 끼고, 시작해볼까? 동전을 대로꽉 쥐고, 후파 밝게. 꼬야지 나+ 나 이렇게 다 했는데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알겠죠? 같이 놀아! 에헤이! 잘하고 있죠나고야치까지 여기 베이블레이터! 베이블레이터 여기 파상 베이블레이터 파 베이블레이터 엄마. 아빠, 저 이제 잘게요. 밤이어서. 어, 너 저녁방에 가서 자고 라 네, 아빠. 모두 잘지가이다 네, 아빠. 아빠도 자요. 오, 알겠다.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다. 아침이다. 이제 두디들 마저 해볼까나? 응, 어머니. 두디들 마저 해볼까나? 마까마트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갔다 오거라 네 <웃음> 제가 목도리가 좀 쳤어요 오토파이 타고 다녀오겠습니다 마트들왜 오토바이 타고 가니? 뭐 타서요 빨리 갈라고요 알겠다 머드마트 갈 거예요 어디 머드마트인데? 홈플러트요어 홈플러트 갔다 오너라 뭐가 다, 네. 그냥, 그냥,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잡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도 안 끼고, 그냥 이렇게만 잡고 가야지. 이, 자. 이, 자. 이, 자. 에이히히다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안돼 히히히 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어. 어. 알, 저, <웃음> 응. 바로, 엥, 거점 안에, 엥, 됐겠다. 쭉, 비닐 세이브, 나 해볼까나. 근데 내 도둑, 자기가 떨어졌어. 내 목도리가 좀쳤어요 많이 진것 같아요 응. 둘이 다 했단다 저도 이 둘이 다 했다요 되겠구나. 어 저는 어쩜이나 잘해요. 나도. 그래 그래. 어어소나 아무도. 그럼 아무도 같이 좀. 어 누가 대체기하는 소리죠? 이건 좀 아빠랑 비슷한데 엄마 같아요. 맞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도두들시작 해볼게요. 자가 말아, 말아. 근데 또 토바이 또얘기 자, 안나 가네요. 자, 총총총, 동전 찍 피노타 디노타워... 아니 따도 마디로 초코 투는 잠을 자고 자잠을 자고 있어요 따도 쿠도쿠도 도요. 찔로 타워도는 모험을 시작해요. 모함이 떠나자. 모함을이 떠나자. 모함이 떠나자. 모함이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 가자. 나는 모범 탐험가. 하하하. 근데 어디도 모험을 가일까 어디도 모험을 가일까어지부도 모험을 가야지 모험을 가자. 여기에도 단체집도 지부도 해야지 지부도지부도어 풍처럼 만들어야지 캠핑장은만들어야지 집을 캠핑장으로 만들어야겠다 집을 캠핑장으로 만들어야 집을 캠핑장으로 만들라 집을 캠핑장으로 만들라 오빠는 이소리나 올게 내 도리나 올게 옛날 쟤는 저도, 지나해. 왜 그, 그니까, 아니, 나, 아빠, 때는, 딸이고, 딸라 때는 아빠지. 아, 그걸 왜 까먹었지, 이가까 그리고, 난, 쪽쪽 박살데 어, 이 아꼽게, 이나마저 해볼까. 아코 게임을 시작할게요 자, 이쪽이 아니다 이쪽인가? 아코 게임이 진짜 길어지겠다 이거 어떤거에요 그 중치찾기 게임 중치를 누르면 내가 물어버린다 칭. 준비 시작 나한테 그만이겠지? 매동 매동 안무야지 동 거야지지. 아 저거 누구 동작 언제 떨어진 거야? 아. 곰돌아 왜 곰돌 곰돌? 요리다 모자처럼 생겨도 요리들라고 했었는데 곰돌 곰돌 공룡 박자님인데 무슨 요리들해? 어차피 비밀봉지인데 비밀봉지 어차피 그건 뜰대기 모자 내가 띄어준 거같고뭐 잡고 잡았어 쭉쭉.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웃음> 얘는 말쩍, 부디는 딸이에요. 길로. 공룡 두둥마살도 있다. 맞아, 맞아. 진짜 애에요. 그닥, 나도 할수 있죠 초코칩+ 초코 나도 할수있어 초코칩 아넌내려가안돼 <웃음> <들어가. 안티> 헤헤헤 <웃음> <웃음> 아까요+ 아까요 여기 응. 네 그럼 비린 다국 떠나야 되겠다. 배들 타고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 아니 나뭐어에게다공룡인데왜 배들 타고 떠나지 내가? 아이고 무덤은 무야할까으아으아다 오저추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 저이로도 어? 아무것도 안 돼? 내. 그럼 내보물이넣야지자자내 보물을 넣어야지. 자, 내 보물은 내가 듣는 것들이 이렇게 Here, here, here, h e r 드디어 다했다 끝 고마워요 그러면 또 만지게 누가 이 아고띠를 짜자게 되려나 람베오 람베오 내가 미안해 또 내가 미안해 또무슨 내가 미안해 또야 여기 좀캠핑장 같은 게 그럼 여기 도자기야 되겠다 캠핑탑에도 왜 자? 맞 어? 내가 너 어떻게 쳤나? 아기야 여기 또 누워 자죠안 아기는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책을 꺼내야지. 이 책을 꺼내야지. 여다고이 책을 다볼까 탄양턴 두트나 도다우도트 사진을 보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어떤 공룡일까요? 우와 정말 크다. 티 디다 노다우두트예요. 이게 티다노타우드 뼈예요. 이게 티다노타우드 뼈예요. 여기는 사냥전투 티다노타우드 색이 있고요. 여기는 뽀뽀하는 종. 옛날에 했던 시럽이 있는 우리 몸의 뼈. 옛날에 했던 시점. 여러 가지 색. 태... 이것도 옛날에 했던 시럽 아, 어, 티다노타우드. 예, 저거예요큰 꼬리는 몸에 종심 종기 잡, 종심을 잡고, 타향감을 잡을 때사용해요 물체들 입체 적 으도 불투 있는 크고, 여디한 눈을 가지고 이이어더 사냥을 잘할수 있어요. 큰 하나에 약 육십 개의 알카도운 이빨 중과장큰 이빨은 하나의 길이가 약2 5오 킬미터. 이에요 칼처럼 날카로고 화장 자리가 톱처럼 생겨서 먹기 때 한번 울면 놓치지 않아요 턱을 먹기 감을 불면 뼈가 붙들어질 정도도 튼튼해요 뒷다리는 엄청 나게 크고 튼튼하며 다지 길이가 3미터이에요 티다노 따우드 에 원래 이름은 티다노 따우드 렉트에요 파도 폭군 파충 류에왕 이라는 뜻이에요. 티다노 따우드 트 좋은데요. 여기서는 티다노 따우 제일 큰티다노다데트는 이거죠 했고요와 비행기 의 능력은 어떨까요? 궁금하세요 포포종이지허민이에요포포종이 어?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근육은 왜 보여줘? 네. 렇부 이거고요 이것도 이거, 이거 취했고 제가 너무 깔게요 태권도. 태권도 하네요 태권도. 똑같네요. 그죠 여기 반장 말림클리요 여러가지 택하이있어요 검은 택은 없네요. 언은데 여기 좀 보여. 검은 택은 지저분하고 공돌이에요. 이 곰돌이랑 비슷하죠엔 하얀색이고 안비슷해요 빨강, 색 하면, 무엇이 또웃나요 탄딸기, 탄. 토마토, 딸기 파당택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파당택초콜렛 바다, 블루베리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레면, 레몬, 오리 그리고 마지막 바다나 몸에 좋은 음식 펜에프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 체리 막대다당 막대 없는 닭당 초콜릿 막대 없는 닭당 막대 없는 닭당 미니 다당 미니 닭당 막대 억지 사탕. 그 다음은 끝이네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돌게요. 음, 저기 있죠?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축구 하나 왔답니다. 두 번째는. 아빠 케이스예요 응? w I 은 o n t know. 그 다음은 뭐를 해 o w I 요알겠어 이제 아이스크림을 넣고 섞어준 다음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뚜껑을 잡고 솜만 기다리면 바비장에 섞어서 솜만 기다릴면 1,35초. 양배추 샐러드. 그 다음에. 네. 것도 해 주시게 여겼겠 크림. 아이스 크림 이렇게. <웃음> 한 장, 개마 대니 이예요 대단하던 이나 집에 드세요 제가 대치 먹어줄게요 식구도 두번 같이 먹을거예요 아니요 아이디크 먹어야지 하나님의 특허어 그건데요 나 어, 이거. 밥이 아이, 치림이가나 이거. 나 이거. 나이나이 이거. 나이나 이거. 나 이거. 아마 그건 없다가 냅두고 흠냠냠냠냠 음, 음, 냠냠냠 그리고 이거를 먹어야지 아고라 저거 먹을래? 어? 내가 먹을 것 같아 밥 먹으면 어떡해 어이 내가 먹 그렇게 했 아니 사진 다나가 먹지 마응 그건 뭐, 더+ 더싫거지체단이 돈. 저기까지도 여기 또발라 좋아하는 친구를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 이거 한입만, 나도, 나도, 야, 내꺼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저이 갈게요~! <목소리> 아니왔다더할 아니, 아니. 거야 땐티타임 곰들곰들 댄스 타임 좋아 댄스 타임 땐티타임 땐티타임 땐티타임 아니 그 땐티타임이야 아고땐티타임가 아니라 아니고 하러 거야 왜 주인공 그러면 못해 보이죠 친구들 저 보여. 여떻할거요자 이제 탕을 뭐? 지워야지 먹. 워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꼭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보자죠아빠한테 받쳐줄게요 이기도 받쳐줄게요 냠냠냠냠냠 하하하 맛있어 맛있어 좀 깨끗하게 좀 할게요 좀 깨끗하게 좀 해야지 어, 이제 이 깨끗해져 아직 이 깨끗해지자 이 깨끗해지자 이 깨끗해지자 이 깨끗해지자 구독 눌러주세요 음. 친구들. 우리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 할까요? 더 해요? 우리. 알게더요더 할게요. 그럼 렛츠고! 다나다나 바다오니뜨 토지짐 인종띠고 안넣 만큼이나 될것같아 이거지 바다오니 그럼 언다 누가 여기다 클레이너라 아아 어, 저기 가봤구나. 요거지 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면 공룡 바다 오 이때 아이 카동. 몸은 이빨을 가지고 있더니 공룡의 카드에서 가장 강한 공룡으로 또, 최강육지 꼬마 공룡, 바다 오닉스 몸은 멋진 이빨과 멋진 꼬리, 몸 길이, 약, 1미터에서 6미터 무게 집텐트쥐다기 전기 부다질 떡지 힐리한 뼛용 얼굴이 기미, 탕해진 이빨이 이어서 먹이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 최강 박충용에 먹이를 아주 잘 잡는다. 구독해. 했다. 어때요? 재밌어지죠? 아까 여기 그랬 저리. 저리가 떠났구나. 야!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눌러주 주진 아이들께서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좋아요, 좋아요 꾹 좋아요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나도 안녕 곰돌곰돌 곰돌. 여기 동돌나도 다쫌쫌 바이 바이 거긴 피나도 밴드 버진거잖아 내가 붙여준거야 바이 바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